1번 홀은 160m 이렇게 긴 전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홀은 이렇게 오르막이고요 귓대가 저기 앞쪽으로 이렇게 보여요 홀 그렇게 좁지 않아요 좁지 않고 거리는 1 6 0 정도 됩니다 우측은 어쨌든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정면을 보시고 차라리 살짝 왼쪽이나 정면을 보시고 샷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홀은 전장이 좀 길어서 여성분들은 우드나 좀긴 채를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160m니까 충분히 남성분들도 롱아이언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디 상태가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페어웨이 좁지 않고 다만 좀 오르막이 좀 심하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운동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꽤 있네요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도 확실히 좋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1번 홀 그린까지 경사가 좀 있어요. 핀은 앞핀이고요 그린은 오. 그린 상태 괜찮습니다. 자, 2번 홀. 아, 2번 홀은 100m. 아, 여기는 티박스가 참잘돼 있다. 여기 상당한 내리막이에요 진짜 엄청난 내리막이고 거리가 100m 조금 더돼 보이는데? 홀도 상당히 넓고요 내리막 포함해서 117m예요 100m가 아니라 이번 오는 티샷을 하시고 내려가실 때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리막 경사가 엄청 심해요 긴 거리 홀들이 많네 첫 홀도 되게 길고 2번홀도꽤 길고 보통 파스리장은 100m 이내인데 여기는 좀 거리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경사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평지만 있는 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는 경사가 되게 다양해요 트러블샷 하기 되게 좋은 데 같아 2번홀 그리는 1번홀보다는 어 조금 상태가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2번홀 그리는 아 근데 아까 전에 좀 공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 1번홀 보다는 그린이 좀 덜해요 어, 3번홀도 100m네 3번홀은 시작하는 입구가 조금 좁아요 그리고 2번홀이 상당한 내리막이었으면 3번홀은 그만큼 바로 옆에 붙어있는 홀이라 되게 높은 오르막홀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정면에 보이고 어, 여기도 100m가 더돼 보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2번홀은 내리막이었는데 3번홀은 엄청난 오르막이야 힘들어 자, 4번홀은 짧은 거리에요. 40m고요 그리는 이렇게 앞쪽으로 해저드가 있고요. 되게 내리막이에요 거리는 40m입니다 자, 5번으로는 70m에요 어, 70m고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좁습니다 정면에 이렇게 있고 우측에 벙커가 큰게 하나 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측에 벙커가 이렇게 있고요 자, 6번으로는 99m에요 그리고 그린도 이렇게 정면으로 여기는 비교적 평지네요 이 티박스 기준으로 좌측이 살짝 경사가 있어서 그렇지 좀 휘어져 있는 홀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시는 곳은 평지입니다 여기서 프로님들이 레슨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잔디 관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그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수리지 같은 홀들이 몇개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페어웨이가 좀 넓어서 좋아 자, 7번호는 33m예요 어, 이렇게 앞에 엄청 큰 벙커가 언덕이 엄청나요 벙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7번호를 벙커 연습하기 되게 좋은 자, 8번호는 60m예요 홀은 이렇게 앞에 또큰 해저드를 지나서 어, 그린이 있습니다 어, 60m 또더돼보이는데 이렇게 8번홀은 앞에 큰 해저드가 있어요 어, 9번홀까지 왠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코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 코도 거리가 좀 긴가? 자, 마지막 코로 110m에요. 110m고 코 이렇게 내리막으로 밑때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110m 넘어 보이는데, 마지막 볼 앞에 이8번홀과 이어진 헤드드가 있어요 이게 내리막이라서 안 보였네 근데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보면 빠지니까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 제가 어느 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일단 좀긴 클럽을 잡고 쳤는데도 이상하게 경상도는 바람이 불면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아, 평지가 아니어서 연습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평지 또 재미없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막 내리막이 다 섞여 있어서 음 적당하게 이런 트러블 샷이나 어 샷을 연습하기가 엄청 괜찮은 그런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